안녕하세요. 케이군입니다. 연인들이 싸우는 이유를 요 하나하나 나열해보자면 아마 끝이 없을 거예요. 우리를 싸움으로 이끄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들 중에 남자가 가장 싫어하는 것, 여자가 가장 싫어하는 것이 뭔지 각각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자친구에게 전화를 했는데 남자친구가 전화를 받지 않아요. 조금 기다려봤는데 다시 콜백도 오지 않아요. 처음엔 여자가 기다려보면서 무슨 일이 있어서 바빠서 그런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견뎌보거든요 근데 시간이 흐를수록 요 정말 큰일이 있나 싶기도 하고요 만약에 그런 큰일이 아닌데 이렇게 전화를 안 해온다면 이건 나에 대한 감정이 식은 거 아니야? 나를 귀찮게 생각해서 그러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죠 이렇게 상상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상상과 생각들로 마음에 짜증이 나고 있었는데 경우에 따라서 남자친구가 한참 뒤에 연락을 해올 수도 있어요 또 어떤 경우는 요 답답하고 화가 나는 마음에 여자가 먼저 남자에게 전화를 독촉했을 경우도 있겠죠 그래서 남자가 받게 됐을 수도 있고요 어찌됐든 두 사람이 서로 통화를 하게 됐을 때 남자는 요 자기 상황을 설명한다면서 아 내가 바빠서 이제 봤어 아 내가 자느라고 이제 봤어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할수 있어요 그게 사실이든 아니든 그건 지금 중요치가 않거든요 여자친구는 요 이미 기분이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분명 자기 감정 컨트롤 해본다고 하고 있었지만 기분이 좋지는 않다고요 그러니까 누르고 누르면서 기분 좋지 않은 상태로 남자친구를 대하게 될 거고요 남자도 요 뭔가 삐진 듯한 그리고 이미 기분이 많이 안 좋은 듯한 목소리로 자기를 대하니까 또 그게 신경 쓰일 거예요 그래서 그게 왜 그런지 궁금해서 물어볼 수 있겠죠 왜냐면요 사실 남자는요 진짜 바빠서 이제 봤거든요 자다가 진짜 지금 봤거든요 그러니까 당당하게 물어볼 수 있어요 기분 안 좋아? 그래서 여자친구도요 아니야 기분 괜찮아 라고 대답할 수 있겠죠 또는요 연락이 안 되니까 좀 그렇지 미리미리 얘기해 줄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말할 수도 있겠고요 남자도요 자기가 생각해 봤을 때 그래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긴 하지만 자기도 그러려고 하는 의도는 아니니까 미안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보다는요 아 어, 알았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느낌이 요 왠지 꿍한 듯하게 전달될 거예요 지금 두 사람은 둘다 기분이 좋지 않아요 근데 둘다뭐 그리 큰 잘못을 한건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설명한 거지만요 여자가 마음이 불편해지는 것 남자가 기분이 안 좋아지는 것 그 핵심은요 어쩌면 여자는요 자기가 어떤 불안한 마음이나 상상을 하게 방치를 하는 남자의 모습에 화가 난걸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남자는요 자기는 그럴 의도로 한게 아닌데 내 여자친구가 자기 혼자만의 생각으로 나를 판단하고 그렇게 특정지어서 상상하고 있다는 그게 나에 대한 믿음이 없다는 라 생각으로 남자도 기분이 나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여자가 조금 격하게 반응을 해볼게요. 너 이건 좀 너무한 거 아니야? 왜 전화를 안 받아? 도대체 뭐하고 있었는데? 라고 이야기를 했다면요. 남자 입장에선 좀 당황스럽겠죠. 아니 내가 뭘 도대체 어쨌는데 이렇게 과민한 반응을 보이는지요. 그래서 남자 마음속에는 이런 생각을 해요. 아니 왜지 혼자 판단하고 지 혼자 난리야 라는 생각이요. 근데 여자는요. 내가 이렇게 만만해서 나한테 이렇게 신경을 안 쓰고 내가 이런 걱정을 할걸 알면서 그게 아무렇지도 않나? 이런 생각으로 나를 만만하게 생각하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될 거고요. 반대로 또 남자는요. 왜지 혼자 판단하고 지 혼자 착각해놓고 나한테 승질이지? 내가 그렇게 만만한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때부터는 서로가 억울한 이야기를 하게 될 건데요. 본질은요. 여자는요. 자기가 상상의 나래가 펼쳐지도록 그렇게 만들어준 남자에 대한 원망이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조금만 신경 써줘도 내가 이렇게 걱정하거나 신경 쓰지 않을 수 있었을 텐데 왜 그거 하나를 못 해줬지? 그거 하나만 해주면 내가 이렇게까지 안할 텐데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리고 또 남자는 요그 상상의 나를 펼치지 말고 잠깐만 나를 좀 믿어주고 정말로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그때 나를 원망해도 될 텐데 왜 미리 짐작해서 나를 공격하지? 그래놓고 나를 사랑한다라고, 나를 믿는다라고 하고 있다고? 라는 부분으로 기분이 나빠질 수 있지 않을까요? 여자가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은요. 자기의 무한 상상력을 발휘하게 만드는 남자의 행동일 거예요. 아니다고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듣고 보니 내가 좀 오해를 했었네라는 확신이 있는 그런 설명을 필요로 하거든요. 그래야 여자 마음이 편안하니까요. 남자는 요 여자가 요 그걸 좀 기다려주고 지켜보고 나서 그렇게 좀 여유를 가진 상태로 자기를 대해줬으면 좋겠나봐요 그걸 못해서 자기가 다 뿜어내놓고 그걸 또 이해바라는 여자가 싫은가봐요 남녀가 서로 싫어하고 짜증나는 부분들을 확인하셨는데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요 우리 반대로 생각을 해서 접근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 내 여자친구는 이런 부분을 못 해주면 불안해할 수도 있어 신경이 많이 쓰일 수도 있어.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내가 신경을 좀 써줘야겠구나라고 접근을 하시는 게 필요할 거고요. 여자분들은요. 그래 내 남자친구는 나와 같이 그렇게 예민하게 많은 생각들이 없다 보니까 저런 것들을 저렇게 편하게 이야기할 수도 있지. 내가 너무 빨리 급히 미루어 짐작해서 공격하지 말아줘야겠다. 조금은 기다리면서 그 사람의 이야기를 먼저 들어봐야겠다. 그리고 나서 생각을 전해야겠다. 이런 것들을 해줄 수 있도록 우리가 생각해주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우린 서로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내 남자가 요 나를 무한상상의 세계로 방치하는 걸 너무 속상해해요. 나한테 관심이 있다면 그러지 않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남자가 그걸 이해해줄 수 있어야겠죠. 또내 남자는 요 여자인 나한테 멋지게 보이고 싶고요 내 여자가 자기를 믿어주기를 바라고 있는데 먼저 다급하고 조급한 마음으로 공격을 하니까 자기가 너무 비참해지나 봐요 그러니까 내 남자를 조금 더 믿어주고 기다려주는 게 필요하겠죠 그리고 나서도 그런 것들이 없다면 서로에게 그런 것들 못해줬다면 그때 우리가 이런 게 서운했다 이런 마음이 들었다 그러니 이건 좀 너무하지 않냐 라고 말해준다면 우리는 그때. 니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겠네 라고 수긍하잖아요 충분히 수긍할 수 있는 정도로라도 조금은 견뎌봐주는 서로의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